안녕하세요. 와! 어, 사이즈 완전 다다 와, 진짜! 안녕하세요. 에너지원입니다. 네, 여러분. 저는 지금 운동을 막 끝내고 집에 들어왔어요 근데 운동을 끝내고 나니까 너무너무 배고픈 거 있죠. 그래가지고 이럴 때는 좀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신세계푸드의 가수저라를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 한번 맛을 보려고 해요 가수저라 좀 생소하시죠? 저도 오늘 처음 들어봤는데요 가수저라는 조선 후기 양반들이 즐겨 먹던 카스테라를 구현한 간식이라고 합니다 어, 조선 통신사들이 일본에서 맛을 보고 그 조선으로 돌아온 뒤에 만드는 방법을 전파했다고 해요. 그래서 은은한 단맛이 감들고 입에 넣자마자 녹을 만큼 부드럽다고 하는데 그건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의 맛을 재현하기 위해서 요번에 어, 신세계 푸드에서는 가스 절하에 팽창제, 계량제, 유화제를 사용하지 않고 불에 직접 구워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어, 제가 보여드린 두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여섯 개들이 한 박스가 있는 거고요. 얘는. 두 개짜리가 이렇게 한 박스가 있어요 근데 우선 제가 이 박스를 보고 딱 냄새를 봤는데 와그 버터향이라 해야 되나? 뭔가 달달한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멋있고 그리고 제가 이 케이스가 너무 예쁜 거야 그냥 딱 봤을 때 이게 무슨 빵 케이스가 뭘뭐 이렇게 예뻐? 어 너무 예쁘잖아요? 꽃 그려져 있고 그래서 딱 드는 생각이 아 먹기도 전에 이렇게 말을 많이 하면 안 되겠네 <웃음> 드는 생각이 요게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냥 제개인적인 생각하기로는 뭐 답례품 있잖아요 결혼식 답례품 뭐 아니면 이런 답례품으로 되게 좀안성맞춤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한번 얘말 예, 그만하고 한번 열어볼게요 와 진짜 똑같은 게 하나 두개 들어있고 하나 여섯 개 들어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사이가 너무 달라요 이게 두 개짜리 가수저라고요 얘는 여섯 개짜리가수절라에요와 냄새 장난 아니다 진짜 와 너무 먹고 싶다 이두개짜리가수절하는 약간 케이크 같은 느낌이고 이 여섯 개짜리가수절하는 그냥 빵 같은 카스테라 느낌이거든요 그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원래 우리 카스테라 같은 거 먹을 때제 같이 먹으면 제일 좋은 게 있잖아요 우유 그런 저는 오늘 우유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요거트 찍어 먹어도 맛있고 그냥 커피나 이런 거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 뭐니뭐니 해도 카스테라 같은 그런 류는 우유죠 음. 그럼 한번 맛있게 먹어 볼게요 여러분 이거 봐요 크기는 음 지름은 제 손바닥만 한것 같아요 손바닥 이렇게 손바닥만 한것 같고 이렇게 했었고 높이도 좀 높은 편이고 냄새가 우선은 와, 냄새가 미쳤어요 <웃음> 냄새가 진짜 미쳤고 되게 딱 마, 위에 부분 만져보면 되게 촉촉해요 아우 어, 기대된다 저 내게 배고팠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찾아보니까 이가수에락 하나당 계란 두 개가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영양가가 엄청 풍부하겠죠 그리고 제가 여기 운동하고 왔으니까 영양가 있는 거 먹어야지 음, 음, 음. 그럼 한 번? 와. 아, 너, 너 진짜, 이거, 냄새 미쳤다. 아, 여러분, 이거 봐요. 노릇노릇한, 진짜 맛있겠죠? 한번 잘라볼게요. 어머. 와, 여러분. 이거 봐요. 어떤 느낌이에요? 이게 반을 쪼갤 때, 이게 빵의 밀도가 되게 꽉 차있는 느낌 있죠? 어, 위에는 되게 퐁신퐁신하고 부드러운데, 이 자를 때 보니까 밀도가 되게, 여기 부분이 되게 퐁, 그 밀도가 쫀쫀한 느낌이에요. 쫀쫀한 느낌. 음, 음, 음. 그럼 우유 찍어 먹기 전에 우선 한번 그냥 먹어볼게요. 반은 엄마 줘야지. 엄마, 같이 먹어봐야지. 맛있는 거 같이 먹으면 더 맛있지. 음! 이게 어떻게 하면 적당히 달고요. 이게 빵에 과하게 달면은 물리거든요? 근데 적당히 달고 겉은 촉촉해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가 밀도가 되게 좀 쫀쫀한 것 같다고. 그래서 그런지 씻는 식감이 부드러우면서도 단단해. 그렇지 않아? 음, 응. 씹는 식감이 확실히 있어 근데 입에 넣고 살게 없어지는 식감이 아니고 되게 쫀쫀한 느낌이에요 응. 그리고 이런 카스테라가 카스테라유가 이렇게 목이 메인데 저는 지금 한입만 먹어서 그런가? 목이 메이진 않아요 음! 어. 응. 응. 걷기 너무 촉촉해 너무 촉촉해 네. 카스테라는 우유랑 같이 먹을 때 진짜 맛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우유를 가득 먹어 봤고 음 맛있어 이거거든 이거거든 우유를 먹으면 가수저를 먹으니까 입안 에 살을 묶는게음 이게 매력 이두 가지겠네 그냥 먹었을 때는 되게 붓, 한 이렇게 입에 맨 처음에 입술에 닿았을 때는 촉촉하고 먹었을 때는 단단한 식감과 쫀득쫀득한 빵의 느낌이고요 우유 이렇게 찍어 먹었을 때는 입안에서 사 녹아 너무 맛있어. 음! 음. 아, 음! 이렇게 먹어도 맛있지만, 역시, 요거, 요게 제일 맛있다. 음! 적당히 달아서 좋다. 음. 진짜, 적당히 달아서 좋아요. 진짜 이거, 물! 마, 많이 달면은 진짜 어른들은 되게 물려하거든요 근데 엄마도 정말 너무 맛있게 지금 먹고있어요 음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섯 개짜랑 두 개짜리 같을 줄 아는데 두 개짜리는 엄청 크더라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 짜잔! 와, 여러분, 이거는 빵이 아니라 빵이 아니라 케이크 같은 느낌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제가 지금 드는 생각인데 생크림 발라가지고 위에 좀 꾸며가지고 케이크 만들어서 줘도 좋을 것 같아. 제가 그 여섯 개짜리 들은 걸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어, 사이즈 가 이렇게 달라. 와, 장난 아니죠? 이게 내 얼굴보다 더큰것 같아. 나안 보이지 않아요? 어? 안 보이지 않아? 어? 내 얼굴보다 더커 빵이. 내가 얼굴이 작 건가? 와 잘라 보겠습니다 아, 엄마가 이런 빵에서 돈 쓰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진짜 괜찮대 어. 와, 얘도 쫀쫀함이 눌러보면 달라요 풍신풍신하고 와어 그리고 되게 더 노른 것 같아 여러분 오 얘도 엄마 반을 줘야지 나는 이, 이런 카스테라를 먹을 때 이렇게 겉에 거먼지 이렇게 벗겨내고 응, 이게 응. 또별미거든요 이렇게 벗겨내서 먹는 게. 이건 다른 음. 아색이 음. 아, 나. 좀 음. 어, 이거 진짜. 얘는 이거 좀 먹는 거 맛있겠다. 이거 진짜 단내품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돌잔치나, 어 결혼 단내품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네또 한번 먹어볼게요. 진짜 이가수저한 특징이 겉에는 촉촉하고 안에는 밀도가 높아서 쫀쫀한 식감 요 식감이 진짜 매력적인 것 같아요 음. 여기 컵에다가 우유를 이렇게 넣고 짠 요게 맛이거든 요게 요게 또 진짜 기가 막히거든요 이렇게 먹으면 어? 이렇게 우유를 적셔가지고 이렇게 그럼 진짜 촉촉함과 이게 장난 아니거든 오 음! 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아 <웃음> 어, 진짜 이거 업계줌이 절절나 너무 맛있어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어떤 걸 좋아하세요? 저는 이렇게 먹는 게더 맛있는 것 같아요 음! 너무 부드럽고 적당 달고 오빠 안에가 쫀해가지고 흐트러지지가 않아요 위에 이렇게 툭 담궈데도 음아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오늘 할머니가 어 저희 서울에 올라오셨대요 외할머니가 내일 외할머니 엄마가 만나서 식사를 하시는데 선물로 요거 드리면 좋아할것 같아요 요거 두 개짜리 그 이게 두 개짜리가 제가 느낌 제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여섯 개짜리 보다좀덜덜 덜 달거든요 그래서 어른들이 더 좋아하실 것 같고 그리고 요거 있으면 아이들이랑 같이 생크림 발라서 이 여기다가 케이크 만들어서 선물해도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우선 케이스가 너무 이쁘니까 받는 사람도 너무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음아 응. 진짜 근데 맛도 맛있고 진짜 케이스가 저는 진짜 저는 그런 걸 되게 중요시 하거든요 이렇게 케이스 이쁜게 되게 중요시 하는데 선물 받으면 기분도 좋고 그 다음에 맛도 있으니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다 그치 엄마 우리 엄마 지금 밤 11시가 넘었거든요 근데 이거 먹고 잔다고 기다리고 있었어 근데 너무 만족해 진짜 너무 만족해요 와 여기 이런 말 써있더라고요 이란 이기자 선생이 저서 이란 명기에 이란 명기 중에 발췌한 내용인데 이 맛이 어떠냐면 입안에 넣자마자 녹았는데 그 맛이 부드럽고 감미로웠다 참으로 기회한 맛이었다 진짜 부드럽고 쫀득쫀득하고 음 괜찮은 것 같아요 조선 별미 양과자 가수절아 저 요번에 처음 알거든요 이렇게 조선 시대에도 이런 빵을 먹었다는 걸 처음 알았는데 어, 여러분 어떠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